자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준비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문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인지 혹은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조금 더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된다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써먹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인지 남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준비를 할수 밖에 없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어려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준비를 잘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고요 준비를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은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키울 준비를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유치원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또 우리는 유치원을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친구를 만날지 제가 우리 손주한테 손으로 엉덩이를 넣어 가지고요 귀여워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했더니 우리 찬양이가 유치원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애 엉덩이를 손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토닥토닥 해주고 유치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손을 앞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걸 보면 봤어 사실 앞으로도 몇번 집어넣었지만 그랬더니 얘가 똑같이 가서 그러는 거죠 유치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해요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애들을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누나를 부라리 며느리는 누나를 못 부리죠 나한테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누나를 어떻게 부겨요 아들이 나한테 누나를 부리면서 아빠 얘한테 엉덩이에 손누치 맞요 얘가 유치원하 똑같이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때서? 나는 또 그랬네 그러니까 자녀가 똑같이 하잖아요 얘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유튜브에서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잘못하면 네살 다섯 살이가 성추행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렇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낮춰서 부작용이 없는 태양이한테 해야 되겠다 태양이를 앞으로 뒤로 막 쑤셨어 그래서 태양이가 기절을 해요 또 집에서 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 교육을 했대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발음도 <웃음> 안 들리가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디는 디는니까 그거는 돼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잘났다 이 자식아. 야 태양이는 좀 괜찮지 않냐? 네 살이니까 아 다섯 살이야? 네 살이야? 태양이야 그러니까 벌써 손이 갈라 그러면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웃음> 준비가 안 됐어요 <웃음> 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일부 예배 때는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유치원에 갈때 준비를 해서 부모가 유치원을 보내죠. 졸업하면 초등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교과서 준비하고 노트 준비하고 과정을 준비하고 갑니다. 근데 시골에서 옛날에 컸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머리가 좀 아둔한 아이들은 옛날에 학교 가는데도 그냥 가뭐책 없어 노트 없어 연필 없어 그냥 가 그래,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야책펴책안 가져온 놈 손들어 걔는 항상 손들어요 걔가 누구냐면 내옆 짝꿍이야 근데 그 짝꿍이 행색도 나보다 더해 나는 헌옷 입고 왔지만 걔는 헌옷에다가 부시름딱지가 머리에 많이 났어. 그리고 어떻게? 가위로 머리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발을 해요.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발을 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 호랑이 가죽처럼 돼요. 줄이 막 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올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기만 때려요. 너책 어디 있냐? 없어요. 노트 없어요. 숙제도 안 해오지. 시험 볼 때는 맨날 0점이야. 시험 볼 때는 내것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여줘도 못 써. 왜? 한글을 통달하지 못했어요. <웃음> 자, 여러분. 학교 갈 때도 노트 준비하고 교과서 과정을 준비하는 것처럼 자 중학교를 이제 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가면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고등학교를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도 준비할 게더 많아요. 거의 다가 대학교를 또 갔네. 대학교는 알아서 준비를 척척척척 해야 되고요. 강의실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 후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는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또 마음에 맞는 상대방끼리 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그게 전부냐 결혼하면 진짜로 준비할 게 많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준비해서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느냐 자녀를 키울 준비하는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힘들게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요즘은 자녀를 폭력으로 키우고 때리고 쥐어받고 그게 정도가 더 심하니까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주잖아요 키울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결혼해서 애 낳을 준비한 것 같은데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키울 준비가 전혀 안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비를 준비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한다면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나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자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이 없네요 물질이 있어야 노후 준비가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후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 때는 건강을 준비를 해야 되고,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파성한 성교사님, 필리핀 성교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일부 때, 성교사님 보고 와서 잠깐 간정을 했어요. 목사님, 중고등부에서, 예로 달에, 아, 어, 필리핀 성교 오기로 했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는데,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는데,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안 갔어요.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하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고 해봐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성교사님, 우리 못 가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사람 왜요 왜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안 가고 나서 하루 전날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필리핀 공항이니 선교지까지 화산재로 다 뒤덮였어요 화산재가 얼마나 쌓은지가 이만큼 쌓였대요 화장품 그리고 그 화산이 터지는 그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쌓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안 오셨습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인색이, 안색이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일 동안 계속 화산재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게시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느낌에 어떨 때는 현장 감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성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왔어요. 두주 자가 격리 끝나고 만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6 0이넘었으니까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있고,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남자 성교사님이, 천식이 있고요. 항상 말할 때, 천식이 있고, 코에 또 충농증이 있고, 이게 어디가 녹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 때문에 이 수술이 되게 큰 수술이고, 지난번에 한번 수술하려고 했다가 너무 아프고 심해가지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큰 수술인데, 그래도 파송교회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성교사님은 이런 말을 못하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수술비 좀 도와주십시오. 참, 성교사님들이요. 물질로 후원해야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부의 빚대는 광고도 못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전사님이또 이렇게 일부 후원해 주셔서 일부는 전달했습니다만 아직도 전달할 일이 참 많이였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겨요 자꾸만 이제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변이를 일으켜서 세계 각 나라마다 전혀 다른 종으로 변종이 되고 변종 바이러스가 되는 이 현실에서 이것이 누군가에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어떤 나라는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효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합당한 효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삼기면 그대 대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절 9절. 16장 9절. 자 그런데 주님이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질문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만 사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일단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신앙만을 위해서 지금은 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 너의 믿음은 싸먹을 수가 없다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극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 속에 무엇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상황이 나타나서 이걸 드러내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알게 하세요 요즘 말로 처참하구만 개판이구만 내 신앙이 내 안에 분노가 있다 원망이 있다 신세한탄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가 있다 나는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포장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는 포장이 잘 되다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노출돼서 이 껍질 벗겨진 게 뜯어지기 시작해요 어제 내가 차량용 공기정, 공기청정기인가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결혼 친구 장모님 딸이 결혼하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걸 사는데 사모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모님보다 내가 미리 시동 걸어놓고 시원하게 한다고 해 놓고 그시거잭에다가딱 꼽아 놓고 이게 제막 예, 불이 들어옵니다 세워놓고 이거 눌렀더니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야 성질이 확 나잖아요 나는 분노가 없고 성질이 없고 나는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항상 그런 스타일인데 웃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스타일인데, 나가서는 그런다는 거야. 내가 어? 가만 있어.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요새 많이 맞습니다. 제가 사모님 말만 하면 그냥 두들겨 패. 그래도 진짜 두들겨 팬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눌러도 누르는 데도 없고, 그냥 막 일자가 되는데, 보통도 없는데도 그냥 눌렀어. 그냥. 사모님 옆에 나중에 탔어요 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눌러지냐고 아 이거 만든 놈이 누가 도대체 시커머신 이 개시 소심심심이 이놈식이 이걸 받아 먹어 그래서 사모님보다 왜 이걸 못누르냐고 사모님도 몇번 눌렀지 내가 계속 누르니까 사모님도 눌렀는데 안 눌러지는 거야 그 진짜 고장난 줄알았는내 말대로 하면 고장이 나고 물건 만들어서 하면 잘못된 거야 왜냐면 성질이 급하니까 차분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몰아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고 나도 원망과 불평과시기질투가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순복음중앙교회 주영계목사님내 라이벌이야 그래서 시기질투가 나는 거야 어떻게 저 노인네는 육부까지 예배드려? 왜 저렇게 많이 먹어? 배가 살살 나고 설사 나올 것 같으면 배가 아파요. 순복음주한 교인들이 또 나를 미워할지도 모르겠어그래고 엄청 눌러댔는데도 더운 데다가 성질이 나고 막불랄보라고막 이러더라고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웃는 거예요. 답답한 목사님아 이거 도 모르냐 왜 그래 또 갑자기 거꾸로 뒤집어 놨잖아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안 눌렀다 <웃음> 딱뒤집으니까 버튼 눌린다 내가 손넣으면 가볍게 탁 터치하니까 맨 돌아가고 있니? 이러더라고요 순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병이여 소위 오병이여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창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 그하면서 요단강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력하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물세례를 막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슴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세리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까지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을 갖지 마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은네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세리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망이도 좋다 그래서 세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서 붙였어요 너희는 저분에게 가라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을 따라다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붙여줬어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헤로당이 보는 앞에서 살로미가 춤을 추고 헤로디가 춤을 추는데 그들 앞에서 춤을 너무나 이쁘게잘 추니까 헤로당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내 딸아 말만 해내 나라의 절반이라도죽여노라 그러니까 그 예미가 쏙닥쏙닥쏙닥 쏙딱, 쏙딱, 쏙딱, 쏙딱 하면서 세례 요한에 머리를 달라고 해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헤롯 왕의 부인이 헤롯 왕의 진짜 부인이 아니고 형수를 데리고 살고 그 딸이 친딸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허리 돌리기 무슨 춤이면서. 춤을 추니까 해로당이 넋이 나갔어요 춤 한번 요염하게 추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이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를 받은 그 딸이 세리 요한이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있는 세리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소반에 담아다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리한의 강력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세리한의열배 수준이 되는 강력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또 베푸시기도 하고요. 세리한이 말을 빌리면 나는 물로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니. 감당할 수가 없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자마자 이제는 예수님께로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듭니다. 그날 베시다 들을 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심정이에요 신령이 막 메마른 신령이 막 회복이 돼뻔이고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밥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겠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들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막고쳐버리는 거예요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남자들만 5천명 여자와 아이들까지만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적이라는 현장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왔겠어요 어린아이 환자도 왔을 것이고 다리 져는 사람도 왔을 것이고 소경들도 왔을 것이고 문드병 환자도 왔을 것이고 지금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치료약이 없을 때니까 예수님께 가면 다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무궁무진 인산일을 이루는 거예요 적어도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잔디밭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빨리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멀리서 말씀하셔도 주님 보는 순간에 내 육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할렐루야 눈빛만 마주 봐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같이 합시다. 눈빛만 마주 봐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생각만 해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만 해도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자꾸 찬양 중에 하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린아이도 점심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해가 점점 니웃니웃 기울어지고 어두워져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은 너무 의도적으로 움직이셔가 같이 합시다 주님은 의도성이 많이 있으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거나 만나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게끔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유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날 기적이 일어났던 초교를 지금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이 항상 따라다녀요. 주님은 임재와 기름 부음과 능력과 치유가 항상 따라다니고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을 후벼파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한번더 생각하는 거예요. 해가 점점 니연녀 대전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꼬르르 꼬르르 꼬르르 하는데도 계속 말씀하세요 누군가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그들의 누이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이집저집다 들으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끄신 분이 주님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 지나서 가시는 분이니까 우죽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점점점점 점점 상황도 긴장이 되고 어두워지고 배고픈 상황이 계속되며 조건이 점점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장사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육체가 배고픔에 그러게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가 이 비상상황을 체크를 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지역 출신인 필립 필립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필립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가 이 지역 출신이지?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주님 제가 조금 아는데요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근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마을에 가서 몇만 명이 가서. 얼마나 홈플러스가 있어요 무슨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2만명 몇천명 5천명 한꺼번에 들여닥쳐 보세요 남자들만 배불리 먹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을 친히 시험고자 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뛰어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실 때 질문하시는 의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자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이냐 이걸 순간순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써먹을 수가 없다 결론 중에 빌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주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열심히 사역 초창기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빌립에게 그 지역 주시니까 물어보시는데 빌립이 얼른 생각하는 것은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 서 잔머리 굴리는 것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이 지역에 사는 유경험자니까 이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상황이 그만큼 촉박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물질이 차고 넘치고 살기 좋은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북한이 저렇게 막 억압하고 어? 뭘 폭발시키는 것도 북한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요 먹을만한 것이 북한에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왜? 깡패 국가니까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200대나리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주님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잡아도 안 되고 짐승을 잡아도 안 되고 어떤 돈이 많아도안 됩니다 이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마을에 가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면 좋겠느냐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있는 그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괴산으로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답답하죠 야 빌립 너는 손을 넘었어 신앙생활은 손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 예배 때그 이야기 했어요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가 달리는 것은 솔로거든요 선로야. 그것은 평생 기차가 달려야 될 평행선이야 만약에 기차가 달리는데 평행선이 없는 것은 없어요 평행선에서 벗어나면 기차는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탈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평행선도 있어요 부부관계는 평행선이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너는 네 나는 나 남편과 아내가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가죠 평행선인데 생각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말과 행동도 안 맞아 또 맞출 수도 없어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괴롭고 그렇게 계속 간다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지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신앙도 기초 설로처럼 가야 될 옳은 평행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같이 가야 될 평행선이 있다. 가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평행선이 있다. 할렐루야 부부 생활처럼 서로 팽팽한 진경전을 벌이는 그런 평행선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평행선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밖으로 탈선합니다 탈선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행선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앞에 마네킹이 돼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네킹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네킹 하십니까 꼼짝달싹 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런 찬양도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만히 서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데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을 또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선을 넘어야 될때 그런데 선을 넘어야 될 때도 있는데 돌아오지 못할 선도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선이다 그러면 그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돌아올 수 있는 선과 돌아오지 못한 선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돌아오지 못한 그런 선을 잘 탑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을 때도 사모님 친구들이 옛날에 사모님과 나하고 같이 청년회 때 같이 봉사했던 임원들도 있어요 그 임원들이 문화편집국 또 무슨국 무슨국 해가지고 회제를 만들고 주보를 만들고 회장에 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같이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그랬던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들을 사실 만나고 시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년 부인이 돼서 사모님 친구들이고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결혼식에 겸사겸사해서. 근데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 초자야 초신자야. 그들이 내가 다니던 교회에 소개를 해 가지고 사모님이 그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좋아 보였어 썼어 썼어, 썼어. 현재는 아니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시간에 가면서 나 교회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해서 하나는 성당으로 빠졌고 성당으로 빠져서 술 먹고 포도주 먹고 뭐도 먹고 뭐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또청년 일을 열심히 했던 자매 하나는 청년 회원끼리 결혼을 했는데 총마하 결혼을 했어그 내가 있을 때도 결혼 생활하면서 잘한 것 같은데 중간에 평행생 달리는 부부였는지는 몰라도 중간에 깨졌는지 어쩐지 맨날 사진이나 카톡이나 카카오토리 스 사모님 올라오면 맨날 산에 철간에 제사 지내고 또 술을 먹고 뭐하고 뭐하고 맨날 놀러다녀고 그것도 가정이 잘도 없고 혼자서만 교회도 안 나간대요 그들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걸 보니까 신앙은 진짜 장담할 수 없구나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무서운 야기입니다 선을 넘, 넘지 말아야 되는데도 선을 넘어서 선을 넘는 순간 끝장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청년들도 많이 그렇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끝장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그렇게 된 사람도 많고요 구약에서도 발람 선지자가 그랬고요 모세 땅에서도 고라 다단 아베람 그들이 다 레이지파의 지파장들이에요 지파 안에 속해 있던 족장들이에요 그들이 250명이 다 땅이 갈라져서다 죽었어요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은 예로 살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불순중에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요바로내려가서 그래도 그까지 배를 타고 갔다가 대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 요나를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니까 시험하니까 어떻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현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어떤 분노, 짜증,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평소에는 안나오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에게 왔다가 나간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돌아오지 못할 손에 넘어서 그런 분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선을 넘어야 될 것이 많다. 할렐루야 자 오늘 빌립의 생각을 주님은 아셨어요. 빌립의 마음과 생각을 하셨죠. 순간순간 문득문득 나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말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그 현장에서 한 제자가 딱 보고 주님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속에 막 뒤지기 시작해. 누구 없어? 혹시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가진 사람? 주님께 가져가면 기지기어난단 말이야. 주님께 가져가서 지도해서 출사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주님께 가져갑시다. 먹을 거 없어? 아무도 없어. 다 먹어버렸어요. 목구멍이 포도초인데 어떡해 주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으로서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저요 저, 저, 저요 저 주님 말씀 듣다가 내가 점심 먹는 걸 잊어버렸는데 내가 가진 게이게밖에 없는데요 어 뭐야 세상에 물고기 다섯 개 아니 물고기 두 마리 떡이 몇 개? 보리떡 다섯 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오! 가져지 저, 저, 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가지고,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주님 앞에 탁! 내놔서, 주님! 할시 없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드리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었나이다. 지난주에,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무시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네.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잔치집에 손님으로 토디에 뵈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상관없지. 그러나 그들도 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리기를 먹나이다. 혈류증왈란 요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내 믿음대로 될 줄아다 너무 멋지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시는 듯이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말 떠오르는 감동 떠오르는 행동들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드레의 행동을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져와라 100명씩 50명씩 잔디 위에 앉혀라 그들 앞에 주님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이를 놓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소에서는 갈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주님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주지 그런데 주님께서 축사를 다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아도 할수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예수예요. 다 봤어요. 같은 제자인데, 순간순간 어떤 제자는 금방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실 때까지도 의심이 됐어요 주님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결정적일 때 부활하시고 날 때도 도마의 의심 많은 것이 드러났어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드러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이네요 어떨 때는 계산적이야 누구나 다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주 금요일날 그내 안에서 많은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 속에서 내 육체의 안테나를 많이 틀어는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의 안테나가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어요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누구를 만날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 중에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 가르뉴다는 헌금을 꼴내면서 도둑질한 사람 베드로는 변덕스러운 사람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요한은 성교에 급한 사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보내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제자들 자, 그런데 안드리라는 제자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도마는 항상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구를 만져보고 너봐 괜찮아 믿어봐 너 보고 믿어 그리고 한마디 하셨잖아요 덧붙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앉아있으면서 너는 믿음이 없어 사실은 너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어 생각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너는 가짜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믿음인데 내가 그것만 원할 줄 아니?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나 혼자만 믿고 내가 천국 가고 내 사명만 감당하는 믿음인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시는데 사명에 대해서만 질문할까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질문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부 생활을했는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직장을 어떻게 다녔는지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신앙 고백도 주님이 질문할 거예요. 너 신앙 고백 그거 제대로 된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진짜야?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많이 섞여 다 쓰레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믿음과 말이 다르다 너는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 너는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믿음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이 어려운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아니? 너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안드리 봐봐. 그렇게도 내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니? 주님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것만 물으시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물으시고요. 순종에 대한 것도 물으시고, 혼신에 대한 것도 물으시고, 다 물으세요, 다 물으세요.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기도 얼마나 했느냐? 자양 얼마나 했느냐?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했느냐? 순수하냐? 너 깨끗하냐? 영적이냐?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너는 계산적이다. 너가 평생에 이런 상황에서 살았어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없더냐 네마음의 상태를 왜 체크하지 못하느냐 네 마음이 이런 데 그건 가짜야 사전의 역사에서 네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야 네 마음을 왜 체크하지 못하냐 네 신앙을 왜 체크하지 못하냐 너 기분이 왜 이렇게 꿀꿀해 상태가 왜그모 양이야 안색이 왜 이렇게 불만이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까서 죽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색이 변했어요. 살인자가 대리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께 뒤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고 너를 해야 할 때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의 안색, 여러분의 어두움, 여러분의 얼굴 표정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마다 인상 푹푹 쓰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난리 지랄 법석을 떨었다 할지라도 교회 올 때는 주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 표기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리미야 더러는 선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이유를 나한테 주님께서 야단치실 수 있어요 예.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필립같은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계산하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오천명 몇만명 되는 사람이 굶어 죽어요 다시는 주님 앞에 안올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야? 제자들의 책임이지. 제자들의 책임은 결국엔 주님 책임이야. 그렇지않아요 근데 마침 눈치 빠른 믿음이 좋은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눈썰미가 있었어요. 기적이 일으키기, 기적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 이 상황에 관련된 왜 주님이 빌립이 나에게 물어보시지? 빌립이 그 옆에 사는 동네에서 출신이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빌립을 친히 시험코자 함이라. 할렐루야.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왜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야 주님이? 자, 그 작은 한 소년이 가져온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돼서 작은 기적이 큰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대답을 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의 생각에 따라서 몸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각자 움직이지만 계산적이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늘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 서나늘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은 영혼을 책임질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배고픔을 책임질 사람, 능력으로 나타낼 사람 예. 평생을 안전한 길로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한 길로 다닌다고도 책임질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팔짱 끼고 있다고 주님의 일을 관망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습니까?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것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충을 해야 되고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 제가 큰 시험에 빠졌어요 왜냐면 임재영 집 이제 다 지나간 연결 임재영 집사가 앞에 나와서 재밌게 했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막 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계속 임재형 집상 막 하니까 막 여러분 막 재밌고 즐겁고 막 웃잖아요. 원래 금요일날 일반 교회 옛날에 우리했던 철야기도 때는요. 금요일날에는 정말 재밌게 앞에 나와서 일동 강사가 막 반딱 반딱 반딱 반딱 반딱 반딱 반딱 뭐 일동하고 막 왜냐하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야 되니까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유모 있게 하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철야기해서 그렇게 재밌는 순서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고 금요일날 되면 내가 그 생각이 나요 좀 재밌고 즐겁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보니까 임재형 집사가 제일 재밌게 하거든 근데 이제 막 하다가 한바탕 웃었어 근데 또 너무 또 웃기고 그러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도 몇번더 했어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르게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임채준사님이 들어와 들어와 그냥 들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임주정 전사님 입장에서는 눈치 빠르게 아 이제 좀 그만하고 별로이제 계속해서 안웃겠니까 그냥 들어오라 그랬는데 임주정 전사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는 나대는 오어 이거 뭐야 목회자가 시키는데 뒤에서 들어와 들어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도 나는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은근히 괜히 목사님이 뭘 인도하는데 꼭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래 가지고 내가 또 소원 마이가또 순간도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양이 안 되는 거야 찬양이 주자씨 어디 갔어 찬양이 안돼 가지고 네, 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도한지 아십니까 설교할 생각하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곡이 어떤 곡인지 헤아리지 아이 곡이 영적인 곡이냐 영적이지 않는 곡이냐 다음 곡을 또 했는데 음정이 다 틀려요 찬양하는 곡이 음정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려요 곡조가 다 틀리면 여기에 맞춰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임제에 대한 찬양하다가 점점 점점 빨라지다가 그러면서 신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지고 어떤 사건에 같이 연결되면 이게 중간에 한번 공백이 생기면 혼란이 일어나 그럴 때는 가사가 틀리고 음정이 틀리고 가사를 놓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솔직히 이런 책, 오늘 또 어떤 송도가 왔는데 저 송도가 왔는데 저 송도는 왜 누굴까? 교회와 신앙에서 왔나? 또 나로도 조사로 왔나? 또 구청에서 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복잡해 골치가 그렇대요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도 또 설교해야지 그것도 또 다음 곡도 해야지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곡꼭 해야지 또 해야지 누가 또 와서 얘기가 또 뒤에서 또 왔다갔다 하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또 뒤에서 또 이쪽에서는 또뭐그뭐 그 찬양인다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탁탁다탁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눈이 없으면 좋은데 눈이 보이면서 신경이 거슬려 저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안하나? 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저 사람은 찬양을 안하나? 왜저사람은고 이야기하나? 왜속떡속떡하나저 사람은 왜 핸드폰 가지고 만장만장하나? 핸드폰에 찬양 가사가 있나? 핸드폰에 더 주님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는 주님께서 너 예배가 나를 위해서 하는 예배인데, 왜 여기 앉아있어? 핸드폰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놀러 왔어, 교회를? 그럴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이 별 생각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고, 저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야? 자, 우리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 무슨 불만이 있어서 아멘안 해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마음을 내놓고 속으로는 다 들어가면서 찬양인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사모님 또 앞에 쟤네는 혜진이하고 주온존상옆고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찬양 틀렸어. 목사님 가사 틀렸어. 놓쳤어. <웃음> 누가 틀고 리 싶어서 틀리나? <웃음>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아! 왼수들아. 미치겠어. 이 나이에. 대머리까지 가지고. 올바를 벌써 몇강 뛰었어. 찬양을. 쉽지 않아. 해봐. 해봐. 해봐. 사모님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 와서 휴보라니까 정신 하나도 없을 거야 <웃음> 여기서 사모님의 나처럼 아마 돌걸 하루 만에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제가 근데 찬양하면서 또 내려놔야 돼 근데 안 내려놔죠 그럼 내가 예배 끝나고 임차 준사님한테 전사님 이리 와봐 확실 이리와봐 나 출생때 오늘 시험 들었어 아유씨! 왜요? 왜요? 왜요? 목사님 왜요? 내가 속살도 모르고 막 생길증 웃으면서 왜요? 목사님 <웃음>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들어도요 생길증 웃으면서 그런 사람은 침못 뱉어요 어떻게 왜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고기는 씌워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맛있다고 준사님 사실 내가 이랬는데 오늘 진짜 힘든 부분이 좀 있었어 요 뭔데요? 아, 내가 찬양을 아, 내가 좀 재밌게 한다라고 임재영 집사 나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누가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가 시켜서 재밌게 하는 데 재미 있든 없든 하는데 또 약간 푼수기가 있잖아 임재영 집사는. 들어갈때까지 끝까지 하잖아 재미없어도 다른 성도처럼 얼른 들어가 버리고 안 나가 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전사님 내가 시험에 들었었어 들었었어 쏙막 웃어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도 감은 잡았어요 이러는 거야 감을 잡았는지 꽃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거다 털어버리고, 그냥 웃고 말지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욕사하면요, 꽁! 해가지고, 목회자가 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는, 시험이 언제 어떻게 올 수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이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 상품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찬양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산꼭대에서 울며 부르지만철개단 이것이 상품화가 돼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엄청난 노하우가 되서 지금 세계로 불세례를 전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지금 또여러분이 기도가 상품화 돼서 성령의 불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의불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가면 불세례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불세례를 전할 사람이 뜨거워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던져요 오늘 일부때 등록하신 분도 지난번에 와서 불 붙은 사람이 체험하고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등록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여 내가 강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자원이 있고 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원이다 내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안 좋은 것은다 성녀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성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해서 오니